이 차에도 엔진오일 캐치캔을 제가 달아 놨었습니다 1년 좀 넘었는데 이 차는 키로스가 많이 달린 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1년 좀더 넓게 여유기간 가지고 기다린 다음에 제가 엔진오일 캐치캔을 지금 따보는 거거든요 따가지고 한번 안에 어느 정도 포집된게 쌓여 있는지 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엔진오일을 갈아주면서 같이 엔진오일 캐치캔, 얼어온 폐유가 포집된걸 확인한 다음에 비워 주겠습니다 얼마나 포집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난번 영상에 제가 다른 차량 현재 투산에 포집된 폐유 가솔린, 가스 폐유를 보여드렸죠.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제가 이 엔진오일 캐치캔을 달아놨습니다. 지금 캐치캔을 따고 있는 중이고요.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엔진오일 캐치캔에. 포집된 게 기름이 보이시죠 뭐 이거는 이거는 지난번에 현대 투산에 포집된 기름인데 한번 따라 볼게요 색깔이 거의 비슷하죠 검미티태하게이 차는 키로수가 많이 이렇게 달리지 않은 차량이라서 포집된 기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난번 오일 캐치캔과 특이한 아, 다른 점은 지난번 오일 캐치캔에는 이거를 제가 달지 않았어요 이걸 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차 승용차 배기량이 이렇게 큰 배기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엔진오일 그 폐유가 그렇게 많이 그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는 트럭이나 운행 횟수가 잦은 차량 같은 경우는 이런. 수도꼭지 밸브 같은 거를 옵션으로 달아줄 수가 있는데 이이 이 제품 사시면은 기본 옵션으로 딸려 있어요 선택 사항이에요 이거를 달 건지 그냥 그몇 개월마다 한 번씩 쭉 수도꼭지 물 따르듯이 따라 버리시던가 저같이 차를 마, 자주 안 몰고 뭐1년에한 번씩 이 엔진오일 캐치캔을 그 기름을 비워주실 분들은 그냥 차라리 밑부 밑부분을 이걸로 막아버려도 돼요.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같이 딸려거든요. 오 이걸로 이렇게 막아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참에 이걸 빼버리고 이걸로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이걸 사용 더 이상 사용 안겠습니다. 쓸 일이 없어. 저는. 차 배기량이 크지 않고 배출되는 폐 기름도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차량에는 이걸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여기 안에 청소 좀 해줄게요. 지금 보이시는 게 여기 안에 그 폐유가, 가솔린 가스가 연소되지 못하고 폐유가 여기 포집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것들이 그대로 엔진으로 들어가서 재연소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본대가 덕지덕지 붙어져가지고 나중에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포집통을 깔끔하게 닦아줬습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 플러그, 플러그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그대로 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이상이 수도 밸브, 수도꼭지 밸브 같은 건 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틀린데 이것, 이것이 꼭 필요한 경우는 차 배기량이 크거나 차체가 용량이 커가지고 엔진이 커가지고 몇 개월만 그 운행해도 그 포집된 기름 포집량이 많을 경우에 수시로 따라버릴 수, 따라버릴 수 있는 용도가, 용도가 이 부품이 되는 것이고, 저처럼 차 배기량이 적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운행은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걸 빼버리고, 막아놓고, 1년에한 번씩만 뚜껑을 따서, 그 엔진오일 가리실 때 같이 청소 한번 해주시는 걸로, 정비면에서는 일달락을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플러그를 띄울 때, 여기 나사산에 실이, 진공, 진공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 여기에 그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실리콘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실리콘을 발라서 막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고온에도 견디는 실리콘 실이거든요 얼마 안 해요 공, 공구상 이를거 팔아요 하이 템플레처 RTV 실리콘 게스킷 전용인데 여기다 써도 됩니다 나중에 이게 굳어지면은 그냥 고무 상태로 경화될거립니 고무 상태로 딱딱해지니까 굳이 뭐 특별하게 가렸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발라주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서로 펴 발라지겠죠? 이 정도? 이 상태에서 여기에 돌려서 결착을 시켜주세요. 손으로 우선은 결착시켜주고 나중에 좀더 단단하게 여기 육각 렌치를 가졌습니다. 육각 렌치로 마지막 결착을 돌려주겠습니다. 육각 렌치. 별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안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막아주면 끝입니다. 이 안에도 이렇게 들어왔죠? 끝. 이 안쪽에 그 경화되지 않은 실리콘은 닦아주겠습니다. 깨끗하게. 원래 이게 굳어져가지고 고무 형태로 바뀌는데 혹시나 그차 휘발유, 휘발유 가솔린 그 기름과 섞여서 엔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깔끔하게 닦아주겠습니다. 안쪽은 깔끔하게 청소가 됐고요 이쪽도 미건상 깔끔하게, 깔끔하게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이 수도꼭지 밸브관을 떼고 막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쪽도 진공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실리콘을 살짝 발라주겠습니다. 많이는 필요 없어요. 이 정도? 많이는 필요 없어요. 조금만. 얘네들 돌려주면서 펴발라주니까 조금씩만 발르면 돼요. 두저분하게 처리가 됐는데 뭐이 정도? 실리콘 처리가 된 거를 그대로 다시 여기로 가져가서 여기로 가져가서 결착을 하겠습니다 결착 돌려서 완벽하게 결착을 했습니다 그냥 손 악력으로만 이렇게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손 압력으로 풀어주신 면예요 왜냐하면 이쪽 안쪽에 고무링이 있기 때문에 그 유격 스트레스를 손 압력으로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마저 제가 이 차종에 대해서 이그 엔진오일 캐치 캔을 달만한 공간을 제가 물색해 봤는데요. 여기든 여기든 여기든 여기든 다 찾아봤는데 이 호수 가는 길과 배출관을 다 감안해서 살펴볼 때 여기가 가장 최적의 장소로 제가 판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 차종의 그 여유 공간하고 이 배출구 배출구가 그 아구가 어떻게 딱딱 맞느냐 그거를 와크를 잡으셔가지고 이 오일 캐치캔 그 매단 위치를 결정하시면 되요 었습니다 절차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손으로 손으로 당겨주시고 마지막에 쪼여, 쪼여주는 거는 이 정도로 딱 이렇게 오일 캐치캔을 다시 장착을 했습니다 1년 후에 다시 깨야 되겠죠 1년 후에 엔진 오일 가면서 같이, 같이 작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엔진 오일 캐치캔 요게 여기서 포집된 기름, 들어온 이 기름이 원래는 주유소에서 그 기름 넣는 거 휘발유 있지 않습니까? 그 휘발유가 이렇게 검은튀튀하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1년 후에 포집된 기름을 따르면서 이 캔을 땄잖아요 땄을 때 제가 변경해 준 옵션이 이 수도꼭지 밸브를 떼 버리고 떼 버리고 그냥 마개로 밑부분을 막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제 차량은 배기량이 작고 운행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키로수가 적어요 그래서 포집된 기름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비워도 이 통에 5분의 1도 안 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배기량이 큰 차량이라든지 트럭 운행수가 그 잦은 차량들은 이걸 달아주시면 수시로 필요할 때 그냥 따라주셔서 버리면 되죠 굳이 이걸 통을 전체로 딸 필요 없이 수도꼭지 밸브처럼 이 옵션이 기본 장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